템을 <뼈쌤> 쯤입니다 물이 진짜 많다. <웃음> 오오 아, 이거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? 너는 게임 끝났다. 와. 맞아요. 음, 진짜 진짜 음 맞아, 맞아. 대우 예림이라고 합니다. 종합 컨텐츠 크리에이터 오킹입니다. 고기 1kg 정도 먹기. 파링용까지는 먹어본 것 같아요. <웃음> 이게 대결이 아니라 기부를 같이 하는 건 어때요? 아, 배고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<웃음> 오, 오킹 진짜 먹음스럽게 먹는다. 예 진짜 기부를 따지면 유재석급이네 진짜 맛있게 드세요. 대자두개 주세요, 일단. 이거, 이거 지금 놀랐어요, 저희 <웃음> 하여튼 이거 이접시딴데 가면 특대예요. 아니, 양이 많아서남기실것 같은데. 아니, 저렇게 드셔. 너무 맛있겠다. 와, 이뻐 와. 와... 일단 안 돼. 부하는거 좋은 일 하게 하려고 이거는 무리하게 해서 대시는거 아닌가 모르겠네. 총 yeah. 매출액은.